간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방간을 좋게 해주는 음식 바로 간을 살리는 채소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뿐 아니라 이 채소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그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본인의 지방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치유한 경험담 지방간 치유 경험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근에 5년 사이에 지방간 환자가 자그마치 43%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술. 바로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술을 먹지 않은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것을 바로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이 복부 비만, 이런 몸에 과도한 지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에 낀 지방을 좀 빼고 간을 살리는 채소 세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그첫 번째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. 미국 일리노이드 영양학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. 실험지를 통해서 한 그룹은 브로콜리를 먹이속에 일주일에 3인의지 5회 정도 투여를 했고요. 한 그룹은 이 브로콜리를 투여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먹은 그룹이 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염 발생 위험률도 떨어뜨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솔포라판이나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간세포를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브로콜리 정말 좋은데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일까요 사실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솔포라판을 유지하려면 이 브로콜리를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10분 정도 데치거나 찌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데치는 것보다는 찌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끓는 물에 약 3분간 데쳤을 때 이 솔파라판 성분이 거의 3분의 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찌는 방법을 택하니까 솔파라판이 떨어지는 것을 더 막아준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 드실 때는 어,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 찌는 것 정도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간을 살리는 채소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자, 양배추 좋은 거 아실 텐데요 특히나 인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인돌 성분은 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정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0년에 간건과 관련된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동연구진이 연구한 자료였는데요 20세에서 80세 사이에 약 137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혈중의 인돌 수치가 낮을수록 간에 지방이 끼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돌 수치를 높여주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그 외에 관련된 질을 이용한 동물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인돌 성분이 확실하게 간의 지방에 끼는 것을 낮춰주고 또 간의 염증 수치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배추 인돌 성분이 풍부한 이것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? 물론 양배추 최근에 그냥 썰어서 생으로 드신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살짝 열을 가하시는 겁니다 그 100도씨 이상에서 잠깐 데치거나 잠깐 삶는 것 이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 간을 살리는 채소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 또는 케일과 같은 녹색잎 채소인데요 이런 녹색잎 채소에는 요 엽산이 풍부하고요 또 비타민 B12, B12번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또 우리 간을 보호하는 또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하나 있죠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잘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색잎 채소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잎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면 더 좋을까요?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쳐먹는 것보다는요 여기서는 거꾸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금치 같은 것을 생으로 드시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끓는 물에 아주 잠깐 데쳐서 드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채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소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간 건강에 확실하게 효능이 검증된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 또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이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검증이 되어 있어서 이미 여러 학회에서 이 간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커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오시면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지방간이 있으셨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치료를 받아서 또는 살을 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지방간을 치유한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간 건강 중에서도 이 지방간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, 어, 간을 살리는 채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이세 가지 채소뿐만이 아니라 또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커피를 카페 커피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어, 일반적인 커피보다는 또 디카페인 커피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간의 건강 잘 챙기셔서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